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 전 시간까지는 자, 우리 교재 챕터 1장의 내용을 가지고 IT 기술의 발전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2016년도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의해서 공표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또한 4차 산업혁명의 여러가지 기술로 자, 우리 교재에서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드론, 사물, 인터넷, 가상현실, 증강현실,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까지 교재에 있는 내용으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공표된 스위스 다버스 포럼의 의장인 클라우드 슈밥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쓴 책에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자 그것을 메가트렌드라고 불러요. 메가트렌드는 크게 디지털 기술, 물리학 기술, 생물학 생물학 기술로 구분이 됩니다. 아그큰 범주 안에 다양한 핵심 기술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영상은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고자 자, 보충 영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자, 4차 산업 혁명. 자, 우리 교재에 나왔던 것처럼 1차, 2차, 3차가 지나서 자, 융합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4차 산업 혁명이 2016년 1월 달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공표가 됩니다. 어, 벌써 횟수로 따지면 몇년 지났죠. 자, 이 4차 산업이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다가오나요? 자, 이 4자를 한자로 한번 바꿔보면 예, 이런 4차가 있습니다. 무슨 4죠? 예, 죽을 4차입니다. 물론 4차 산업 혁명에서 4차는 죽을 4가 아닌거 다들 아시죠? 그런데 제가 이 한자를 집어넣은 이유는 음, 벌써 몇 년이 지나긴 했지만 이 4차 산업이 여러분들한테 위기인지 기회인지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을 해보란 얘기입니다. 누군가한테는 이 4차 산업혁명이 기회가 돼서 어떤 새로운 본인의 어떤 시장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고 따라오지 못한 사람한테는 분명히 위기가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이론적으로 배우는 다양한 핵심 기술들이 있지만 4차 산업의 흐름 이라든지 현대 기술이 어떻게 변해 가는지 앞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할 직업에 4차 산업 관련돼서 핵심 기술들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대응하는 사람한테는 4차 산업혁명이 위기, 아, 기회가 될 겁니다. 자 연도별로 어, 제가 중요한 것들만 정리를 해놨는데요. 자, 처음에 보시는 자수렵 농업시대가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다 이랬잖아. 그렇죠? 다 농업시대였잖아요. 자, 농업시대에서 18세기에 자 증기기관차가 등장하면서 어, 공업화 시대가 됩니다. 자, 18세기 산업 공업시대에서 1차 산업혁명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로부터 약 200년이 지난 19세기, 20세기 초까지 전기와 대량 생산이 등장하면서 2차 산업혁명이 들었니다 전기가 공급이 되기 시작했고요. 포드주의적 생산 방식이라고 해서 자동차 같은 것들이 이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죠. 그러면서 가격이 많이 저렴해졌고 자, 누구나 원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가질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1960년대 후반, 자 20세기 중반이죠. 뭐가 등장합니까?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컴퓨터 사회, 정보화 사회, 인터넷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제3차 산업혁명 시대가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2016년도 1월달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세계 경제 포럼에서 클라우드 슈밥 의장님이 4차 산업혁명을 공표하게 됩니다. 자, 18세기 1차 산업혁명, 19세기 2차 산업혁명, 20세기 중반의 3차 산업혁명, 그리고 2016년도 4차 산업혁명. 시간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기술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죠. 자또 다른 핵심. 자 1946년도에 뭐가 등장합니까? 어, 세계 최초의 전자식 컴퓨터 애니악이 등장합니다. 자 여기 위에 있는 사진이 어, 애니악 컴퓨터입니다. 부피가 굉장히 크죠. 자 애니악은 자 우리나라 컴, 어, 전 세계 컴퓨터 역사 중에 제 1세대 컴퓨터라고 해서 세계 최초의 전자식 컴퓨터입니다.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도 다 전자로 되어 있잖아요. 제 1세대 컴퓨터의 특징은 아, 주요 부품 소자가 진공관으로 되어 있죠. 진공관 진공관이 부피가 커요. 자, 이 정, 진공관으로 되어 있는 것이 각 컴퓨터 안에 들어가고, 모든, 음, 회로를 선으로 연결하는 하드 와이, 하드 와이어드 방식에 따라서, 어, 사칭 연산을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복잡한 연산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부피가 굉장히 컸죠. 그로부터 약 30년이 지난 1970년도, 어, 퍼스널 컴퓨터, 그리고 빌게이츠가 개발한 MS-DOS라는 운영체제가 등장을 합니다 그 전에 뭐가 있어요? 음. 중요한 거 있네요 뭐가 등장합니까? 알파넷이 등장합니다 1969년도 정확하게 10월 29일날 미국에서 군사적인 목적으로 약 600km 떨어져 있는 두 구간을 유선으로 연결을 해서 데이터 전송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최초로 어떤 글자를 보냈냐면 로그인이라는 글자를 데이터 전송을 합니다. 처음에는 실패를 했어요. 처음에는 두 글자만 전송이 됐어요. 약한시간 뒤에 로그인이라는 다섯 글자가 정확하게 목적지에 수신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알파넷입니다 그러면서 뭐가 생겨요? 음, 자쭉 지나서 어, 여기 인터넷이 생기고요 그 전에 뭐 TCP, IP 같은 프로토콜도 만들어지고 월드 와이드 웹이라고 해서 팀 버너스 리가 아, 세계 최초로 홈페이지를 만들게 되고 현재 이런 인터넷이 발전돼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빠른 속도의 인터넷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약 20년 후에, 1970년을 기점으로 약 20년 후에는 뭐가 등장합니까? 이거 보이시나요? 유비쿼터스.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즐긴다. 자, 이것이 유비쿼터스 1988년도에 등장을 합니다. 마크 와이저라고 하는 사람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즐길 수 있는 환경 자유비쿼터스란 말을 사용을 했고요 그 뒤로 1999년도에 뭐가 생깁니까? 인터넷 o 브 t h i 줄여서 뭐예요? IoT입니다 사물 인터넷이죠 유비쿼터스와 어, 사물 인터넷은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물 인터넷, 모든 사물들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다. 의자, 책상, 컴퓨터. 자,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보이는 모든 사물들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센싱을 하고요. 데이터를 만들고, 데이터를 전송하고, 그 수많은 데이터가 어디에 저장됩니까? 네, 클라우딩 서비스, 클라우딩 컴퓨터에 저장이 됩니다. 그 수많은 데이터를, 어, 의미있는 데이터를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요. 수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컴퓨터에다가 학습을 시켜준다. 그것이 바로 머신 러닝이고 자 인공지능까지 개발되어 온 거죠. 다음주에 인공지능 소개하겠지만 인공지능은 1950년도에 과연 기계가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을까? 이런 호기심으로 시작한게 바로 인공지능이에요. 그동안 인공지능이 발전할 수 없었던 이유는 학습시킬 수 있는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비쿼터스 사물인터넷 거기에다가 3세대 이동통신 즉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부터 수많은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했고요그 쌓인 데이터를 목적에 따라서 컴퓨터에다가 학습을 시켜주니, 뭐가 나와요? 알파고 같은 인공지능 컴퓨터가 등장한 거죠. 또, 뭐가 있어요? 2011년도에 미국 제퍼디 퀴즈쇼에 출연한 IBM의 왓슨 인공지능 컴퓨터. 인간 챔피언의 퀴즈 왕들을 재패를 하게 됩니다. 자, 또 하나 주의시 바라볼 것은 자 여기 이동통신의 어, 발달 부분 발달 부분입니다. 이동통신 왜자 우리 생활 주변에 통신을 하는 게다 유선으로 묶여 있는 게 아니잖아. 자 여러분들 지금 와이파이 쓰고 있잖아요. 다 무선 통신이죠. 자 이것은 다 이동통신 기반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제1세대 이동통신은 1984년도에 음성서비스만 가능했습니다. 통화만 가능했다고요. 그러다가 제2세대 이동통신 음성과 문자서비스를 지원해주는 2세대 이동통신이 1996년도에 1996,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그로부터 10년 뒤 2006년도에 3세대 이동통신이 시작이 됐고요. 음성과 문자와 영상과, 그리고 2007년도 아이폰이 런칭이 됩니다. 이때부터 스마트폰이 시작이 된 거고요. 4년 뒤, 음, 뭐가 나와요? 4세대 이동통신, LTE가 등장했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받기 전에 우리는 4세대 LTE망을 통해서 서비스를 받고 있었고 LTE망에서도 그래도 영상 끊김 없이 충분한 서비스를 받았었다고요. 그러다가 2019년도 12월에 달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 통신사에서 5G 서비스를 시작하게 됩니다. 5G 기반의 이동통신 개통은 언제했어요 4월달에 했죠? 2020년도 4월달에 그래서 이동통신의 역사와 이동통신의 흐름 그런 것들이 우리 ICT 분야와 전혀 동떨어져 있다고 라 보기는 어렵고요 자 우리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가 바로 통신입니다 5G에요 자율주행 자동차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클라우드 컴퓨팅. 자, 이 모든 것들이, 5G 이동통신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요. 그래서, 자, 이한 장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한 겁니다.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이 어떤 특징과 언제 시작이 됐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현재 사회는 다 컴퓨터를 기반으로 아,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로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가 언제 등장이 됐는지 세계 최초의 전자식 컴퓨터는 애니악이고 1946년도에 등장했고 그러므로 아 30년 뒤에 퍼스널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개인 PC를 가질 수 있었다는 거 그쵸? 음. 자 그런 어떤 전체적인 부분을 자, 소개하고 있는 한 장의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실다 지금 보실 것은 영상인데요 5G가 서비스 되기 이전에 어떤 홍보를 하기 위해서 KT에서 만든 영상입니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미래를 상상할 때 우린 미래를 만들고 있어 우린 자동차와 도로를 연결해 차들이 스스로 움직이는 길을 만들지 빅데이터로 금융의 패러다임을 받고 은행을 찾아다닐 필요도 없어 그래, 미래는 멀리 있지 않아 우린 글로벌 기업들과 힘을 합쳐 5G의 세계적인 기준을 만들고 있고 누구보다 먼저 평창에서 5G 세상을 만나게 해줄 거야. 이것이 KT 네트워크의 힘. 미래는 기가로 이미 시작된 거야. KT 자, 2년 전에 5G를 홍보하기 위해서 KT에서 만든 영상이고요. 자, 2018년도 평창동계올림픽에서도 적용이 됐었고요. 어, 가상현실, 증강현실, 자율주행 자동차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실현시켜주기 위한 핵심 인프라가 뭐다? 뭐다? 네, 5G가 되겠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의 인프라 5G 자, 단순하게 이전, 세, 이전 세대보다 빠른 전송 속도 때문에 아, 이것이 핵심 기술이라고 다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바일 광대형, 대량의 연결성, 초저지연 시간으로 대변되는 5G는 같은 인프라 아래 다른 통신, 플랫폼, 미디어, 솔루션 등을 함께 서비스할 수가 있고요. 사물 인터넷이나 커넥티드카, 자, 이런 어떤 핵심 부분들이 요구하는 네트워크 사양을 충족하기 때문에 5G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 인프라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파이브 지연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죠 초속도 속도가 빠르다 초연결 대량으로 연결할 수가 있다 초저지연 지연되는 속도가 극히 적다 이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4차 산업의 핵심 기술들이 다 묶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세대 이동통신 하고요 4세대 이동, 이동, 이동통신하고 5세대 이동통신 한번 비교해보세요. 자, 영화 한편 다운로드 받는데 어, 큰 차이가 나죠? 어, 5세대 이동통신은 4세대 이동통신보다 어, 20배 이상의 속도 차이가 난다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딸깍 하면 영화 한편이 다운로드 받아지는 거예요. 금년 4월달부터 어, 모바일 기반의 5G 서비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어, 5G를 쓰고 있는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직까지 원활한 서비스 어, 뭐 20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고 라 하지만 어, 그런 것들을 못 느낀다고 라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우리가 워낙 LTE 망에서도 속도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크게 피부로 와 닿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어, 모바일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기술들이 연결이 되면 아 이래서 스마트 홈이 스마트 시티가 사물 인터넷이 구현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자 다시 한번 4세대와 5세대 핵심 성능을 비교해 보면 4세대 이동통신의 고수, 아, 속도는 1기가 bps였어요 자 죄송합니다 4세대 이동통신의 속도는 1가 b p s 5세대는 얼마? 2 0가 b p s 포지 대비 얼마 빨라요? 약 20배가 빠릅니다. 자, 초저지연. 1000분의 1초가 지연된다. 거의 지연속도가 없다는 얘기야. 즉, 옆에서 신호가 날라왔는데, 음, 자동차가 지나가는데요. 자동차가 어, 지나가는데, 옆에서 갑자기 끼어들었어. 끼어들었다 신호가 만약에 10초 뒤에 나한테 알려주면 어떻게 돼요? 사고나는거지 그런데 지연시간이 없어 끼어들자마자 바로 신호가 전달되면 음, 나는 피할 수가 있잖아 그쵸? 그래서 초저지연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게 5G가 되겠고 자 최대기기 연결수 음, 자 여기는 10만개 여기는 100만개 약 10배 이상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 어, 이런 특징 때문에 5G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다. 자, 그래서 초고속 때문에 어떤 실감미디어 서비스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이거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킹스매니저 맞나요? 어... 킹스맨의 지금 화상 강의하는 그런 음, 사진이구요. 자 초저지연 음, 자율주행 자동차를 샘플로 들었습니다. 자이 차가 옆에 확 끼어들었네? 어 속도가 지연돼서 신호가 지연돼서 늦게 알려주면 이 차와 이 차는 어떻게 된다? 꽝하고 박는다. 자 자율주행차는 자총 어, 레벨 4 총 5개 레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완전 자율주행을 레벨 4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 초연결 스마트 공장이지. 스마트 팩토리 모든 모든 사물들이 뭘로 연결되어 있다?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가 만들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5G의 세가지 특징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 입니다. 자 이것을 기반으로 자 우리 1차, 2차, 3차, 4차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1차 산업혁명은 18세기구요. 1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키워드는 증기기관입니다. 기계가 등장했다. 18세기 말 증기기관, 도시공장이 아, 만들어지기 시작하구요. 기계에 의한 생산이 가능해졌고 자본주의 확립과 근대적 계급이 발생했던 시기가 18세기, 제1차 산업혁명이 되겠습니다. 19세기, 20세기 초반까지는 2차 산업혁명이 등장했는데, 이때 핵심은 뭐예요? 전기 공급이 시작됐고요. 대량생산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시기고요. 전기와 생산조립 라인의 출현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해졌고, 자, 이것을 우리는 포드 주식 의 생산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생산 라인을 통해서 모든 제품들이 생산되기 시작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물건을 만들어내기 쉽잖아. 어, 시간이 짧아졌죠. 그래서 2차 산업혁명 이후에 똑같은 제품을 너도 나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자 3차 산업혁명은 20세기 중반이고요. 핵심 키워드는 바로 컴퓨터와 인터넷이 되겠습니다. 1960년대부터 어 3차 산업혁명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특징은 컴퓨터, 그리고 ICT의 발전, 데이터, 과학, 그리고 정보화 시대다. 컴퓨터 혁명이나 디지털 혁명 시대라고 보통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자, 21세기 들어섰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많죠? 뭐, 사물 인터넷이라고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뭐 빅데이터다, 클라우드 컴퓨팅이다 등등 여러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019년도 1월달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사차산업혁명을 공표하게 됐고요 제품, 설비, 인간이 연결되는 사물인터넷혁명 그 이외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로보틱스 자율주행자동차, 클라우드 3D 프린팅 이외에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식 굉장히 많죠? 바이오, 드론 많습니다. 이러한 총망라해서 선언한 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이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 드려서 질문, 설문조사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4차 산업혁명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키워드가 뭐가 있습니까? 지난번 여러분들 답변에 의하면 자, 어떤 친구는 빅데이터가 생각납니다. 어떤 친구는 인공지능이요. 어떤 친구는 로봇 클라우드 컴퓨팅 다양한 이야기를 했었죠. 자, 4차 산업혁명이면 떠오르는거 빅데이터 산업인터넷 센서 커스터마이제이션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 스마트 시티, 공유 경제, 데이터 과학, 머신 러닝, 유비쿼터스, 로보틱스, 오픈 소스, 소스가 오픈되어 있는 거. 온 디맨드, 주문형 자, 주문형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고요. RFID. 자, 얘는 반도체 칩입니다. 자, 웨어러블 입는 컴퓨터. 입는 컴퓨터. 뭐근 골격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내 몸에다가 로봇을 부착한다든지 무거운 짐을 들기 위해서 로봇 팔을 붙인다든지 자 입는 컴퓨터를 이야기합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GPS 자 위치 기반 서비스고요. 자 물리 가상 물리 시스템 자 사이버 세상을 뜻합니다. 버추얼 리얼리티 (VR) 가상 현실 자어그멘티드 리얼리티 AR 증강현실 mixed reality 자 혼합한 거죠?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특징들만 만든 특징들만 통해서 만든 혼합현실. 바이오 자얘 예, 크리스퍼 얘는 뭔가요? 자 유전자 편집입니다. 자 이런 총 모든 기술을 다 나열하고 나서 자 여러분들 이 핵심 기술을 보니까 무엇이 떠오릅니까? 질문을 했어요. 여기에 앉아있는 패널들한테 자이 사진이 2016년도 세계경제포럼 참석했었던 패널들입니다. 자 이분이 누굴까요? 제가 보기에는 빌게이츠처럼 보이네요.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자 모든 기술을 총 망나하고 자 여기서 공통점을 찾아보세요라고 했더니 뭐가 떠올라요? 디지털 혁명에 기반하여 물리적 공간, 디지털 공간, 생물학적 공간이 경계가 희석되는 무슨 시대다? 기술 융합의 시대다. 모든 기술들이 각각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아, 다 연결되어 있구나 다 융합되어 있구나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융합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요 알파고라는 컴퓨터를 인공지능 컴퓨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기술들이 필요해요 먼저 데이터 모아야죠 사물인터넷 데이터 저장해야죠 클라우드 컴퓨팅 자이 데이터를 학습시켜주기 위해서 머신러닝을 해야 되죠 자 중요한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빅데이터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하나의 결과물이고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다양한 기술의 혼합이 필요하다 융합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4차 산업을 정의합니다 4차 산업은 기술이 융합되고 데이터가 힘을 갖는 초연결, 초지능 사회를 4차 산업 시대라고 여러분들은 이야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웃음> 자 4차 산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한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자이 말은 4차 산업을 공표한 세계 경제 포럼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4차, 산업, 4차 산업하면 사차 산업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기술이 융합됐다. 그리고 데이터가 힘을 갖는 초연결, 초지능 사회를 4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라고 정의를 내리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4차 산업혁명은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기술로 사람과 사물을 실시간으로 연결해주는 초연결기술융합혁명이다 사물인터넷, 로봇, 무인자동차, 3D프린트 등등등등 여러가지 기술들이 융합되어 있다 자, 그래서 스위스 다보스에서는 음, 이 4차 산업을 통해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는 격차가 더 벌어진다고 라 이야기했습니다 5년 내 500만개의 일자리는 없어질 거고요 기존의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격차는 점점 심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면 안된다는 거예요. 자, 세계적인 미래학자 마티아스 후르키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래를 읽으려면 개별 기술이 아닌 메가트렌드에 집중해야 합니다. 기업의 성공 여부도 메가트렌드 파악에 달려 있습니다. 자 앞에서 봤었던 우리 어, 각각의 기술들 있었죠.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어, VR, AR, MR, 유전자 편집, 뭐 인공지능, 로보틱스, 드론. 어, 각각의 기술들 각각의 기술 기술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미래를 읽고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메가트렌드에 집중해야 합니다 메가트렌드는 뭘까요? 네 거대한 기술 묶어 놓은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무인 운송수단 뭐 드론이나 자율주행 자동차 3D 프린팅 로봇 신소재 사물 인터넷 각각의 기술들을 자 이렇게 크게 묶었다고요 자 이것을 우리는 메가트렌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메가 트렌드 세 가지. 어떤 것들이 있다고? 물리학 기술, 디지털 기술, 생물학 기술이 있다고요. 자, 그렇다면 물리학 기술에는, 자, 이런 것들이 포함, 포함됩니다. 무인 운송수단, 드론과 자율주행 자동차가 물리학 기술에 포함되어 있는 세부 항목이구나. 자, 적층 기반으로 프린트하는 3D 프린팅. 자, 인공 흉곽, 임플란트, 의료, 신발, 자동차, 항공 우주,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게 될 주택까지 3D 프린팅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지. 자, 첨단 로봇 공학, 인간과 기계의 협업, 클라우드 서버 클라우드 서버를 통해 원격 정보에 접근 가능하게 된다. 자, 일본에 있는 소프트뱅크라는 회사에서 만든 자, 로봇 이름이 뭐였습니까? 페퍼였죠. 우리나라 인천공항에 있는 로봇. 뭐라고 했다고요? 에어 스타. 자 모두 다 첨단 로봇 공학이고 물리학 기술 이라는 메가트렌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소재 그래핀이라는 신소재가 개발되어 지고 있죠. 세계에서 가장 강한 돌이 뭐예요? 다이아몬드죠. 다이아몬드보다 더 강한 새로운 소재가 개발됐습니다. 그게 그래핀입니다. 최첨단 나노소재 자, 이 부분도 물리학기술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번째 디지털기술에는 뭐가 있을까요? 디지털기술 IT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기술 사물인터넷 모든 사물들이 연결되어 있다. 원격 모니터링 기술 자 원격 모니터 자, 얘는 RFID를 기반으로 해서 위치 추적하는 거, 상태 추적을 하는 거 RFID는 자 무선 태그를 얘기합니다. Radio Frequency Identifier 무선 주파수를 이용해서 식별하는 반도체가 RFID에요. 현재 여러분들이 RFID 쓰고 있잖아. 어디에서 쓰이고 있어요? 여러분들 버스 탑승할 때 태그 찍잖아. 그 태그에 RFID가 내장되어 있는 거고요 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아버님 차로 고속도로에 진입을 하게 되면 하이패스 인식합니다 하이패스도 RFID 기반으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금산에 특작물이 있죠 뭐예요? 인삼입니다 인삼을 재배하는데 가짜냐 진짜냐, 진품인지를 판별하기 위해서 RFID 칩같은 것들을 내장합니다. 우리나라의 천연기념물 기러기가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기러기에다가 이런 칩들을 내장을 해서 어, 계절별로 어디, 어느 나라를 비행하고 다니는지 그것들을 추적하는 기술로도 RFID 칩이 내장됩니다. 모니터링 기술로 활용되고 있는 칩이에요. 자그 다음 블록체인 분산 원장을 통한 안전거래 시스템으로 모든 부분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여러분들 핀테크라고 들어보셨나요? 핀테크 핀테크는 금융에다가 IT를 붙인거예요 우리가 언제부터 ATM기 사용했나요? 우리가 언제부터 카카오뱅크를 썼나요? 자, 이 모든 것이 핀테크 기술 덕분입니다. 우리나라에, 자, 무슨 은행이 있어요? 자, 시티 은행이 있습니다. 시티 은행이 1년 전에, 1년 전에 약 70개 이상 점포의 문을 닫게 됩니다. 이유는 뭘까요? 사람들이 특별한 일 없으면 은행 창구에 가서 업무를 안 본다는 얘기입니다. ATM기로, 휴대폰으로 모든 것을 다 처리하기 때문에 은행 창구가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티은행이 1년 전에 약 70개 이상의 점포가 문을 닫게 됩니다. 그 기반에는 핀테크가 뭐가 있습니까?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블록체인이 도입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블록체인은 내가 당신과 은행 거래를 했는데 은행 거래 내역을 나와 당신 둘만 가지고 있는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퍼뜨리게 만들어서 해킹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는 시스템이 블록체인이에요 중앙집중형 시스템에서 분산화 되어 있는 안전 거래 시스템을 블록체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온디맨드, 공유 경제. 자, 스마트폰으로 쉽게 접근 가능한 플랫폼을 통하여 공유하는 거죠.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습니까? 어, 뭐가 있나요? 음, 대표적인 택시회사. 기억나시나요? 가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전세계 숙소를 예약하는 사이트도 있죠 어 거기 이름이 뭐죠? 자 주택을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사무실 공간을 안전하게 공유하는 시스템 내 자동차를 공유하는 시스템 내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가 출근과 퇴근 때만 이용을 하고 이동하지 않으면 자동차 이용하지 않잖아요 그럼 하루에 약 1시간 자동차를 이용하고 23시간이 자동차가 놀고 있다 놀고 있는 시간에 자동차를 빌려주고 거기에 대한 아, 수수료를 챙기는 개념이 바로 공유경제입니다 공유를 하는데 이제는 자동차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공유를 하고 있다고요 자 여러분들이 면접시험을 보기 위해서 양장이 필요합니다 양복이 필요해요 양복도 공유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 양복 공유해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시간 공유하는 거있고요 사무실 공유해 주는 거있고요 다양하게 지금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다는 라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공유 경제입니다 서울에서도 대표적인 사례 있죠 자전거 서울시에서 운영한 자전거 공유하는 시스템 대전시에서도 사용했었는데 크게 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지만 자동차를 공유하는 시스템도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디지털 기술이고요. 자, 생물학 기술은, 자, 염기서열을 분석하는 것, 그리고 유전자 합성시키는 합성 생물학, 자, 생체 조직을 프린팅 한다든지 유전자 편집 기술과 결합하는 바이오 프린팅, 자, 유전자 복제를 하거나, 자, 유전자 변형을 할수 있는 유전자 편집, 자, 이런 것들은 생물학 기술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메가 트렌드는 다 어디서 나온 이야기냐면 자, 이 책에서 나온 겁니다. 자, 이 책은 자, 이분이 클라우드 슈바 박사님이고요. 자, 다보스 포럼의 의장입니다. 세계 경제 포럼의 의장이고요. 자, 이분이 세계 아, 4차 산업 혁명을 공표하면서 직접 쓴 책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책 읽어 보라고 자, 권유를 했습니다. 다 읽고 나서 저한테 검증을 받으면 가산점을 드린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꼭 한번 사서 읽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메가 트렌드에 속해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 중에 자,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은 어떤 사진이에요? 자, 구글에서 만들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이름은 뭐예요? 이름은 왜이 뭐라고 합니다. 자이 자동차 주변에 뭐 레이더 여러 가지 센서들 부착되어 있어서 뭐 도로 환경 세팅 어, 도로 환경 체크하고요 주변에 환경도 체크하고요 어 이런 모든 센서와 레이더를 통해서 측정해 가면서 자율주행을 하게 됩니다 자 지식, 지금 보시는 화면은 2016년도 3월달 샌프란시스코에서 자 시승식을 맞춘 벤츠의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언제 맞췄다고요? 2016년도에 맞췄다고. 지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자율주행 자동차는요, 엄청나게 지금 발전해왔습니다. 아직까지 도로에 서비스가 안 되고 있을 뿐이지, 자율주행 자동차가 지금 많이 개발되어 있다는 라 겁니다. 자, 이걸로 증명 한번 해볼까요? 자, 자율주행 자동차. 자, 여기 읽어보시면, 음. 자 수시로 변하는 도로 상황을 파악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레이더, 전파탐지기, 카메라 등또 센서들이 자동차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2004년도에 미국 모하비 사막에서 경주가 있었는데요. 그 경주가 바로 다르파 그랜드 챌린지입니다. 다르파 그랜드 챌린지 자이 자동차 경주에는 이런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0시간 이내에 코스 완주할 것 인간의 개입은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 다른 차와 의도적으로 접촉을 금지할 것. 자, 이 규칙을 위반하게 되면 자, 이 자동차 대회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즉, 이 무인 자동차에 사람이 지금 없다고요. 사람이 없고요. 자동차가 스스로 움직이는 겁니다. 여기 위에 보면 이상한 장비들 많이 들어가 있죠? 다 레이더입니다. 전파 탐지기예요. 자, 우에 센서들이 부착되어 있고요. 사막에서 결승. 고린점까지 스스로 달려가는 거예요. 약 240km를 달립니다. 2004년도에는 목표 지점까지 완, 어, 완주한 자동차가 없었는데요. 2005년도에는 1년 뒤에 다섯 대가 완주했다고. 그때 우, 어, 우승한 차량이 스탠포드대학의 스탠입니다. 240km 구간을 달리는데 약 6시간 54분, 약 7시간 걸렸고요 자 이러한 디바이스들을 통해서 완주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주변의 환경을 모두 다 체크한다는 라 거지. 2005년도, 2006년도에 벌써 시승이 끝났다는 라 겁니다. 아직 우리 도로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서비스 안되고 있는 이유는 사막보다 도로가 더 복잡하고 여러가지 상황 체크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쵸? 내차만 된다라고 해서 해결된 문제는 아니잖아. 도로에 달리고 있는 모든 환경과 모든 자동차끼리 서로 센서로 데이터 주고 받아가면서 서로 피해야 되는데 모든 자동차가 지금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서비스를 못하고 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3D 프린터입니다. 자 여기 있는 자동차들 보세요. 다 3D 프린터로 출력한 겁니다.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만든 전기자동차고요. 약 44시간 소요가 됐습니다. 자, 이건 뭐예요? 자, 의류입니다. 의류, 의료. 사람들이 입는 옷, 뭘로 만들었다? 3D 프린터로 만들었다. 자, 여러분들, 자라라고 아시나요? 자라, 자인가요 어, 패스트 패션 업계, 자라 매장. 자, 자라매자 회장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는 더 이상 옷을 맞춤형, 어, 그 대량으로 찍지 않겠습니다. 주문형에 맞춰서 맞춤 제작을 해드리겠습니다. 뭘로? 3D 프린터로. 자, 다음은 사물 인터넷입니다. 자, 사람, 사물, 공간, 데이터 모두 다 인터넷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고, 자, 그러므로 인해서 정보가 생성, 수집, 공유, 활용되는 초연결 인터넷 환경을 사물인터넷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물인터넷의 핵심은 뭐예요? 센서입니다. 커넥티비티 연결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의 프로세스입니다 사물인터넷이 서비스가 되면 우리는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다고요? 이런 서비스를 우리가 생활에 누릴 수가 있다고요. 스마트 라이트닝, 스마트카, 스마트팜 스마트 파밍, 스마트 태그, 스마트 헬스, 여러분들 건강체크도 이제는 사물인터넷으로 다할수 있다. 스마트 에너지, 스마트 파킹, 스마트 홈, 스마트 그리드. 전기 공급도 사물인터넷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상과학 영화 같은 이야기죠. 그렇죠? SF 영화 같은 이야기가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고요. 우리나라에서 스마트 시티의 시범 도시가 어디에요? 우리 학교가 있는 세종입니다. 세종. 일부 어, 최신의, 지, 최신의 건설한 아파트는 스마트 홈 기능이 지금 내장되어 있죠. 물론 아직까지 기능이 제한적이지만 자, 모든 사물들이 인터넷에 연결이 되면 자, 여러분들은 집에 어,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아도 모바일로 모두 다 원격 제어가 가능하다는 라 겁니다 사물인터넷입니다 자 다음은 자 유전자입니다 유전자 편집 어떻게 한다고요? 자 제가 지난번에 안젤리나 졸리 이야기 했었죠 안젤리나 졸리는 어머니의 암 유발 유전자를 그대로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유전자가 뭐라고 했어요? 브라카 원이라고 했습니다 브라카 1이라는 유전자가 변이가 되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확률이 85% 이상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안젤리나 졸리는 본인의 유전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아 내가 브라카 1이라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구나. 잘못 변이가 되면 암을 유발할 수 있으니 이 유전자를 싹둑 편집해 개야겠다 잘라내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유전자 편집입니다 2002년도에요 얘가 등장합니다 뭐예요 형광돼지 형광해파리 유전자고요 돼지의 유전자를 결합한거예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편집한거라고 그랬더니 이런 형광돼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몸짱이 되길 원하십니까? 더이상 힘들게 헬스, 헬스클럽에서 무거운거 들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몸짱소가 등장했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근육성장을 맞는 음, 유전자를 제거를 했더니 뭐가 된다고요? 몸짱소가 됐습니다 유전자를 편집한거잖아 여러분들 모두 다 몸짱이 되실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시대를 유전자 편집을 자유롭게 할수 있는 그 시대를 한번 기다려 보자고요. 자 유전자 편집 기술 자 가위로 싹둑 자른다. 자 하나의 유전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가위로 쑥딱 잘라서 뭘 붙여요? 얘를 붙인다고. 자 그럼 이 원래 유전자와 아, 새로 추가되는 유전자가 서로 다르지만 이것이 결합돼서 형광대지가 만들어지고 몸짱소가 만들어지고 암을 유발하는 유전자를 싹둑 잘라서 암을 유발하는 확률을 극히 줄일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들 아프십니까? 몸이 안좋으세요? 우리나라 중앙대학교 병원에서 3D 프린터로 제작한 인공 흉각을 몸에 부착해서 성공한 사례 뉴스에서 지난번에 보셨죠. 이제는 유전자까지 편집한다고요. 우리는 장수할 겁니다. 힘든 노동은 로봇이 대신 해줄 거고요. 내가 아픈 부분은 유전자 편집을 통해서 어, 잘라낼 겁니다. 우리는 장수하면서 이제 뭘 하면 돼요? 인공지능과 싸우겠다? 절대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됩니다. 나의 육체적인 노동을 로봇한테 시키세요. 인공지능을 적절하게 활용하시고 4차 산업에서 이야기하는 메가트렌드 그 안에 각각의 핵심 기술들을 우리는 이용을 하시게 되면 노후에 편하고 육체적으로 편하고 우리는 게임이나 VR이나 가상현실 증가현실 혼합현실, 혼합현실들을 즐기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현대과학이고 현대과학이 지금 그쪽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요. 4차 산업의 핵심 기술, 최고의 종착지는 저는 로봇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봇이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때로는 끔찍한 생각도 들고요. 때로는 굉장히 효율적이고 서비스 많이 받을 것 같고 도움이 될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습니다. 아직까지는 미래적인 이야기긴 하지만 모든 핵심 기술들이 총망라가 돼서 어, 우리 옆에 등장하는 것은 결국은 로봇이고 로봇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분명히 바뀌게 된다는 라 거죠 여러분 인공지능은 4차 산업혁명은 여러분들한테 위기가 아니고 기회가 될 것이고요 그 기회를 살리면 여러분들만의 아이디어로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